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 받은 서진규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박사과정을 하면서 사실 한국에서도 대학원생들이 대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하버드에도 대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여러 분 있었는데요 사실 실력으로는 학문적인 실력으로는 그 아이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아이들보다도 내가 나은 점 장점이 뭔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아이들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삶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제도들, 법들, 범주들, 풍습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절칙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 중에는 달구지 끌던 시절에 만든 법도 있고, 풍습도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이 초고속 시대에 맞을 리가 없죠. 또한, 어떤 법은, 풍습은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도 많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니냐? 오늘의 주인인 우리가 그것을 바꿔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또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꼭 16년 만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자리에 취직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치도 않았지만 부모가 원해서 그냥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일도 많고 한 사람도 많고 또한 인성교육은 하나도 안시키고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옆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복한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버드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공부를 축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회의 1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인물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은 너희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그 사람들 너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자기의 삶이 바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넌 알고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공부만 하고 상하탑 안에서 학문으로도 몰라라. 왜? 대학교 5년 걸리면 어때? 6년 걸리면 어때? 인생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라 그래서 젊었을 때 공사장에 가서 땀 흘리며 공사도 해보고 또 어디 청소하는 데 가서 청소도 해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배운 다음에 그것과 학문과 접목을 시켰을 때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이 원하는 바로 그 지도자가 될수 있다 그하바다 아이들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아이는 미국 백인 남자아이인데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 아이는 제가 가르치던 그 학기가 끝나자마자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샹하이에 가서 바텐다를 1년을 하고 옵니다. 중국 월급 되게 쌉니다. 근데그돈 가지고 자기가 아파트에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술주정꾼들 틈에서 시달리면서 그렇게 1년을 살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바드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전에도 중국에 갔었습니다. 데이징, 북경대학, 중국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과 같이 중국말을 연습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슥다리 이렇게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거기서 얘들한테 내가 뭘 배울 게 있어? 나는 미국 사람인데 세계 제1위의 국민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습달의 지루한 날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하바드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동안 정말로 밑바닥에서 같이 뒹굴면서 바퀴벌레와 함께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 1년이 이렇게 짧은 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그들과 생활을 하면서 중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인생에 절대로 필요한 인간 철학을 나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하바드라는 엄청난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항상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 떠나면 다시는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나는 세 길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살다 가렵니다. 스승으로서 이렇게 기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딴 아이들도 어떤 애 둘은 이제 3학년이 끝나면서 중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고 그런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 딸, 딸이 거기서 학부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같은 교실에서 교정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마 모녀가 같이 공부한 것은 하바드에서 역사상 처음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또 하나 기록을 하나 하바드에 내, 남겨놨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조금은 유명해졌습니다. 하바드는 하도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서 웬만큼 특이해가지고는 뭐 눈도 깜짝 안 하는데도 그래도 엄마와 딸이 사이좋게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아주 좀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로서 를 저희 딸이 한국의 이화여대 교환학생으로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에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뒤에 숨어있는 이 위대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멘터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책 출판하자고 막 몰려가지고 베스트셀러 종합 1위가 된 책도 만들어내고요. 제가 지금 세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책딸 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자서전입니다. 굉장히 인간의 삶,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들을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일지 모르지만 그분께 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 싸인과 기와 행복에 대한 wish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하바드 학생들 아닙니까? 케네디, 루즈벨트 다 하바드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이 아이들 중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미국을 바꿔나갈 엄청난 꿈을 꿉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꿔나갈 엄청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미래까지도 바꿔나갈 엄청난 꿈을 꿉니다. 근데 가장 멋있는 것은 이것이 모두 가능한 꿈 아닙니까? 세계까지, 미래까지 바꿔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있는 이 아줌마. 그런데 이 아줌마가 38년 전인가요 가발공장 직공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은갈 곳이 없고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컴컴한 가발공장에서 머리를 한결 한결 엮어가던 바로 그 가발공장 직공 아닙니까 그리고 구호물자 옷을 입고 시시한 빠지던 사람만 봐도 부러워서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여자 아닙니까 가난한 엿장수의 딸로 그리고 식구들을 매겨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술장사 그 술장사의 딸로 자란거지 그것이 어찌 저의 죄입니까 제가 언제 그곳에 나 놔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멸시를 받아야 했고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세요 얼마나 희망에 굶주렸는지 아세요 아무도 그 아이를 보고 너는 세상을 바꿀 그 엄청난 인물이다 기대를 걸어줬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은 그렇게 아무도 기대를 안 걸었던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세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비결 사실 저의 비결은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분노입니다 나를 밑바닥에서 태어났다고 가시나로 태어났다고 술집 딸이라고 괄세를 하고 멸시를 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또한 거기에서 따라오는 반항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것이 어디 내 죄란 말이냐 그 다음에 활용한 것이 바로 거기서 붓으로 생기는 게 있잖아요 오기, 오기가 생기면서 두고보자가 나옵니다 이런 생각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뭐지위가 높건 낮건 부닥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느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핵과도 같습니다 핵을 잘못 활용하면 엄청난 파멸의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핵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반항과 오기와 복수심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될수 있고 하다가 힘들어서 아유 그만 두자 하다가도 안 돼! 나는 꼭 보여줘야 돼 하는 그런 오기, 분노가 또다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멀리서 그 사람을 구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줄수 있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남들이 나를 버려도 그 불쌍한 나를 왜 내가 버립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남이 다 너를 우습게 봐도 나는 너와 함께 할게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갈게 자기가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하고 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술장사 도와드리느라고 일 도와드리느라고 제천 추운 겨울에 겨울에서 빨래하다가 정말로 손이 다 트고 발이 부르트고 동상이 걸리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공부를 하자 나에게 가능한 것은 공부다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하아받고 저희 딸도 하아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할 수 있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이 너는 딴거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공부만 해라. 아이들이 지겹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은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닙니다. 결과가 나쁠 것은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서진규는 그런 면에서 행운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공부를 하라가 아니라 가시나 공부해서 뭐하노? 집에 청소는 하고 일이나 하고 내 일이나도 없지 그것이 우리 엄마의 항상 역사이가아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또더 공부를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제가 공부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최대한으로 하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한번볼때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뭐 남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시간을 공부했는데도 전교에서 2등 그리고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1등 중학교 고등학교 다 우등생 모범생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애들 다너 이거 청소하고 빨래하고 갑자기 하시지 말고 머리 쓰셔서 아이들 유도를 하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왜 공부를 해야 하게 해야 되는게 중요한지를 목표를 알면 은 아이들이 반발해서 반대쪽으로 튀지 않고 그대로 열심히 할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할수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은 그리고 또 한가지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나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다 이런걸 생각하면 은 아이들과 그렇게 무조건 싸우고 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크게 훌륭하게 자라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곳이 없었을 때그 가발공장 거기 있으면서 제가 할수 있었던 것 거기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갈수 있었던 곳이 제가 선택한 것은 관악산 골프장의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가발공장에서는 가발을 낼 때마다 이게 솜씨가 없는지 맨날 퇴짜를 맞아가지고 유경수 재단에서 만든 양지회관 제가 거기서 여섯 명과 같이 조그만 방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에 40원인데 그것이 모질해서 제가 많이 굶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날씬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는 아주 날씬하고 예뻤습니다. 근데 그런 가발 공장에다가 식당으로 가니까 전 인지분은 밥을 안 굽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다못 들고 놔둔 거 그것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하니까요. 월급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식당 종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한 가지 제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뭐 내가 미국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 나중에 필요할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영어 공부를 좀 해두자. 그래서 영어회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를 배우러 갔는데 또 사실 일주일 반 시간 배워서 뭐 그렇게 느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영어를 배우러 간다. 그 만원 월급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영어를 배우러 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참 귀여웠던지 신통하다 생각했든지 거기서 나의 만남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헨미와 윌마라는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는 아주머니, 아주 부자 아주머니 집에서 우리가 그룹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 영어를 가르치신던 분이 헨미라는 남자인데 한국 어, 외국어 학당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었고 또 부인은 미팔군에서 회계사로 아주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저의 친구들입니다. 30몇 년이 넘도록. 근데 거기서 그 집에서 또 나중에는 제가 미국 가게 되면서 식모 이 일을 좀 배우려고 그 집에서 식모를 한개월인가 했습니다. 식모로 일을 하면서 이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작업이다 싶어서 저는 뭐막 화장실도 그냥 대리석 화장실 그때 처음 봤지만은요. 아주 화장실 다 벽까지 천장까지 매일마다 닦고 침대 아주 틀림없이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 장님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 장님 아닙니다. 남이 보건 안 보건 최선을 다했을 때꼭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헨리와 윌마를 만나게 되고 또한 사람의 아주 제 인생에 좀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잣집 아주머니의 외동 아들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귀국을 했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제가 하도 영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또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 남녀의 사랑 뜨거울 때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제가 어릴 때 꿈이 분노해서 반항 때문에 나는 커서 암행어사가 되리라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되리라 막 이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 만나면서 이게 다 녹아가지고 에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오손도손 삶은 그게 인생의 행복이지. 네가 무슨 아메모사는 정의에서도 좋아하네. 그리고 이 사람과 분홍빛 꿈을 이게 꾸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만날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신이 아마 좀큰 일을 하셨다고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아직 내 사랑은 뜨거운데 그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수없이 전화를 하지만 전화에 나오지도 않고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갔던 곳에 가서 그 사람 모습 혹시나 볼까 하고 울면서 밤길을 헤매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부잣집 그리고 잘나가는 차관의 딸과 결혼을 한 후였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살자고 그렇게 두고보자고 하던 서진규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이 세포가 다 비어가는 그 기분 실현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는 서진규 이상으로 많이 실현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아주 그 감정을 너무도 잘 나타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뭔지 아시는 분 뭘까? 생각이 감이 안 갑니까? 어디는 가니까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만은 않겠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사실 그 노래를 제가 끝까지 부를 줄 몰라서 저는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정했는데요 한 500년 그거보다더 깊은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피카소 가수입니다 제가 키도 잘못 맞추고 박자를 잘못 맞춰요. 저를 위해서 또 노래하는데 응원해 주신다고 박자 박수 쳐주면 저는 못 따라갑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먼만간이 그리고 한강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밤중에 밑을 내려다보니까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 거기만 뛰면 된다 모든 것이 끝난다 뛰자 딱 뛰려고 하는데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생각이 또딱떠오르 아니 이게 목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 사람이 수영 못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살은 목숨,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가를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죽는 방법이 뭘까? 제가 이걸 막 찾으러 다녔는데 그런 죽는 방법은 눈에 안 띄고 오히려 살 방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직업소개소에서 미국 가정에서 식물을 구한다는 신문광고 쪼가리 하나 가자, 미국으로 가자 헨리와 윌마가 그랬다 미국은 평등사회라고 했다 나같이 밑바닥에서 태어났어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도 하면 된다고 했다 가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저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저같은 애들 모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매춘으로 그때 말로는 창녀라고 했습니다만 창녀로 팔아먹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젊은 아이들 잡아다가 그런 일 시키다가 도망간까봐 다 가둬놨는데 마침 그때 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진교 하나쯤 없어져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시대입니다. 저도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그때 열하2스 무섭죠. 근데 오기 때문에 무섭단 말 못하고 남들이 다 가지 말라고 말릴 때 저는 간다고 말하곤 집에 혼자 와가지고는 밥중에 입을 뒤집어서고막 울었습니다. 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나는 죽지 않으면 그런 장녀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이 길을 택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겁에 질려있는 서진규에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진규 친구 바로 내 자신이 나를 위로합니다. 가라. 미국으로 가라. 너는 죽음의 비상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죽음의 비상구는 네가 세계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네가그 바로 열쇠를 쥐고 있지 않느냐 가서 해보고 안되면 그때 뛰어도 죽어도 늦지 않다 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해보지도 않고 그래도 5%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막 죽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뭐 허락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비행기 싸게 필요하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그걸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보내봅시다. 저러다가는 아 진짜로 죽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보내봅시다. 요즘도 많이 그렇지만 가정에 이 돈주머니 누가 주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돈주머니를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84시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셔서 미국에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 3월 9일 나는 김포공항을 떠나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나왔던 사람들 모두가 엄청나게 울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근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또 오기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제 눈물을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3월 9일에. 영어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못 찾아갔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왜워터클라 o 클라 t WC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WC 이름 급한데 WC가 안 보여서. 근데 마침 화장실 같는데 토일 엔지 뭐그 있으니까 토일렛, 레스트룸 이런 데 있는데 웬 여자가 거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급한 김에 그냥 막 쫓아서 들어갔는데 가서 화장실인데 이 벽에 이렇게 남자들 소변보는 그게 딱 서있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여기 있을까? 그러면서도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와서 보니까 남자들이 쭉 서서 벽을 향해서 있어요 왜 이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여자 미쳤나 이거 왜 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남자 변소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연애하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아주 모습도 곱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급한 김에 I'm Japanese! I'm Japanese! I'm Japanese! <웃음> 미국 사람 분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Japanese라고 그런 정도로 영어가 엄청나게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불,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백불 그것만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만 아는 사람도 정말로 거의 가까운 데는 없었죠. 헨리와 윌마가 샌디에곤이지만 뉴욕과 샌디에곤은 끝에서 끝입니다. 그래도 서진규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젊었었습니다. 스물 둘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나를 창녀로 팔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그 안도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뉴저지에 있던데요. 거길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웬 남미에서 온 여자아이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저를 초대하신 분이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진짜로 필요해서 불렀는데 2년 동안 안 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남미에서 아이를 데리고 쓰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의 스폰서다 미국은 계약을 절대로 여긴다. 그래서 네가 만약 여기 그대로 있겠다면 은 내가 이 아이를 딴데를 찾아주마 그러나 만약에 네가 딴 일을 하고 싶다 해라 그러나 우리에게 연락은 끊지 마라 왜냐면 이민국에서 나와서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줘야 당연히 거기 있으려고 생각을 했죠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그리고 그백불에서 하룻밤 시시한 호텔에서 먹고 자고 나니까 25불이 달아나던데 지금 사흘 먹을 것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그래서 아, 어, 난 여기 있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가르치면서 미스터 박, 미스터 박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아니 전화는 영어로 텔레폰인데 왜 미스터 박이라고 부를까 알고 보니까 직업 속에서 그분이 미스터 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보고 이제 그 사람과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라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 미스터는 행운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여기 미국에 그만한 자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7 5일밖에안 남았습니다 나 4월밖에 못 먹고 삽니다 아돈 걱정하지 말고 그 브롱스에 보면은 한국에서 온 여자분 둘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얹혀 살면서 벌어서 내면 됩니다 나오세요 지 속으로는 아니 이 사람 나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진짜 갈데 없으니까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겁도 좀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을 믿고 다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한국 식당 아리랑 아리랑 우리의 민요 그 아리랑이라는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그때 막 생겼기 때문에 아주 최고 고급 식당 그리고 한복을 아름답게 입고 포즈를 잡으면서 걷는데 식사시간이 되니까 야! 홈 잡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이거 날라! 곰탕 2층으로 날르고아지 아래... 와! 그거 대단합니다이 치마가 이렇게 긴데 이 넓은 출레에다가 곰탕찌개에 뭐 한국식 그대로. 들고 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내려올 때는 그래도 앞에가 그 하니까 아, 나는 또 그렇게 내가 고개를 부를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서 일하는데 일은 어렵지만은 수입이 좋아요. 수입이. 미국에서는 이거 외출에서 들은 퍼센티지를 줘요. 경험에 의해서. 다 모아가지고. 근데 나는 한국 관악산 골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력. 그것도 경력으로 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71년에, 제가 천불을 벌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내가 만원밖에 안 받던 시절에. 71년에 천불이면은, 미국에서도 큰 돈이죠. 아, 저는 부자, 예. 아, 지금도 큰 돈이지만, 아주 큰 돈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 빚다 갚고, 아버지한테 꿇던 돈, 또 비행기 값다 갚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뭐 명절날 되면은 제가 또 효녀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동생들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고 그랬더니 그리고 또 집을 이제 도로공사가 또 아니 도로 계획입니까? 도로, 이게 한국 도로를 막 바꿨잖아요. 그리고 집도 옮겨야 되고. 근데 우리 집이 뒤로 이사를 가는데 돈이 반밖에 없다고 한 1200불을 좀 보내주면은 집을 완전히 새로 뒤에다 짓겠다. 그래서 제가 또 1200불 뭐한 달에 월급이 1000불인데 뭐 그까지 가뭐 힘드니까 탁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아주 제천에서는 뭐 이 집의 효녀고, 이집 딸은 미국 가더니 대성공을 해가지고, 갓부가 돼가지고, 그냥 돈을 억수로 막 한국으로 보낸다. 이런 소문까지 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뭣도 모르시고, 큰 의식이 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제가 미국 간 목적은 식모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또, 웨이트레스를 하려고 미국에 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수속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72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꿈에도 그리던 미국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학생이 되어보니까 한국에서 왜 유학생들은 부잣집 아이들 그렇게 돈 많이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전체가 그렇진 않고 이제 덜어 그 중에는 뭐 정말로 집에 돈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비행기로 막 실어 날라가지고 애 방에 그냥 돈이 쌓여서 이거 도둑 강도 들어올까봐 애들이 뭐 밤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바쁩니다 그냥 그돈써는다고 그런 아이는 몇명 있었고 그 나머지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집에서 돈 보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72년에 근데 학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유학생은 또한 가지는 유학생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불법 취업. 한국에 외국인들 와가지고 불법 취업하면서 정말로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쌍해서. 근데 서진규는 이민이었잖아요. 이민은 학비가 유학생의 한 5분의 1 정도인가?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천부를 벌었었잖아요. 나는 갑부 유학생. 그래서 자도 이렇게 인정이 많아요 그 아이들한테 연필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그리고 학비가 집에서 안 왔다 급하다 그러면 학비도 꼬주고 또 큰돈 뭐 아파트 뭐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꼬주고 그랬다가 친구 몇명 띠키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던 합기도 7단 제가 어, 항상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던 180에 7 5 k g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진규는 뭐 밑도 끝도 모르고 그냥 잘생겼으니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니까 주변에서 막 반대를 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벌써 2년 다녔잖아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뭐 미래도 촉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진짜 알지도 못하는 뼈다구한테다 시집을 간다는 것이 너무 안된다 막 그러는데 사랑이면 은 세상에 못할 게 뭐야 내가 그 사람이 못 벌어먹이면 은 내가 벌어먹이면 될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정말로 7년을 제가 벌어먹여 살렸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 이듬해 저희 딸이 아까 말씀드린 것그 조성아 제수민초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행복했어야 했죠 그런데 우리는 넘지 못할 벽이 있더라고요 이 서진규는 인간은 인간에게는 모두에게 평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마누라는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누라는 1년에 서너 번은 두들겨 맞아야지 제자리를 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이빨도 깨졌었고 눈두덩이가 부르터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는게 그 태권도 사랑할 때 태권도 껍적거리다가 노란벨트 딴거밖에 없습니다 160에 50될까 말까한 그 연약한 애를 몰때렇게 있다고 180에 내가 이상형으로 내가 그리워하던 180에 75가 그것도 합기도 칠더니 두들겨 팁니까 근데 서진규는 모든 것에서 원리 뭐 필요한 것을 제가 발견을 해냅니다. 연구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해가지고 터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때릴 사람도 없고 맞을 사람도 없겠지만은 근데 요즘 뭐 통계가 한 60%는 아직 두들겨 맞고 산대죠. 그리고 막몇 명은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변화는 요즘은 한 10% 정도는 남자들이 두들겨 맞고 산대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내가 두들겨 맞을 기회가 왔다,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 주먹이 내 피부에 닿기 반초 전에 온몸에서 힘을 그대로 탁 빼고, 이쪽에서 지면 이쪽으로 히청 이쪽, 이쪽에서 지면 이쪽으로 히청 이쪽. 막 신발이 막 벗겨질 정도로. 하나도 안 아파요. 믿지 못하시겠으면은 짝을 지워서 지금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경험할 전까지는 안 믿잖아요 지금 한번 딱 쳐보고 맞아보고 딱힘 빼버리고 맞는 것도 억울한데 아프지 말아야 할거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픈 건 면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 아닙니까 이 몸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울분 분노, 반항 이것을 다 어찌합니까 복수를 해주자 깡패를 사가지고 그냥 모르는데 가서 실먼 두들겨 패주라 할까 근데 그렇다가 발견이 되면 은난 어떡하고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다이 사람 밤에 잔다 잠이 들으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살인마가 있는 것 같죠. 나하고는 살인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엄청난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엄청난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서진규는 그런 면에서 행운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하는 동시에 그 옆에서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우리 딸이 보였습니다 통곡을 하는 저희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서진규는 그럴 순 없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복수하는게 그게 그렇게 세상에 대단한거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살인의 가능성을 제가 막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1976년 11월 9일 군용버스에 몸을 실고포트 마클랄란 알라바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그때 8달 됐습니다 훈련을 들어가면 6개월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봐줍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마침 LA에서 한국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우리는 시애틀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께 좀 데려다 달라고 데려다 주기로 약속한 한 이틀 전인데 밤에 자는데 박 배가 뭐 무지무지 아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가 아픈가 하고 잠이 깨보니까 바닥에 피가 막은거네요 제가 또 임신한 줄을 모르고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수없이 예방주사를 맞다 보니까 이 예방주사가 다 뭡니까? 바로 병균 아닙니까? 병균. 나는 면역성이 있어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갓 생긴 아기는 견디지 못하고 그리에서 병균이 죽여버렸습니다. 서진규 만신창이가 되었죠. 완전히. 그러나 나는 아이를 LA까지 데려다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약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입니다. 나는 미국 정부와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덜덜덜덜떨면서 주섬주섬 젖병 몇개 준비하고 기저귀 몇개 우유병 몇개 그렇게 하, 포대기에 싸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지만 저희 딸은 엄마를 믿기에 엄마 품에 안겨서 새록새록 자고 있습니다 LA에 도착해서 아이를 넘기려 하니 우리 아기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엄마의 얼굴을 압니다 잠을 지었습니다 우유병을 물리고 둥둥하기 착한 아기 새록새록 새록 잠들 때 아들나라 아기 별도 엄마 품에 잠든다 우리 아기는 엄마를 믿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넘겨주니 그 사람 어깨에다가 목을 걸치고 그대로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고 비행기는 활주로로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에 기대서 그냥 울부짖었습니다 성아야 미안하다 성아야 정말로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 기다려다 그렇게 떠나보내고 아파트로 돌아오니 방문을 여니 아기 냄새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바닥에는 젖병도 있고 기저귀도 있고 옷가지도 있고 아기가 자던 그 침대도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우리 아기는 없습니다 그런 몸으로 군해를 입대했습니다 11월 10날부터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의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제 나이 28살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여군단이었습니다 거기에 200명가량이 모였는데 동양여자는 그전 부대의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키도 제일 작고 제일 외소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저보다 다 10살이 어립니다 아주 키도 크고 건장하고 훈련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교관들이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제가 영어 표준 말로 해도 잘못 알아듣는 상태인데 사투리로 그냥 명령을 내립니다. Column l no! 지그러게 해야지 알아들을 텐데, 하하하. No! 저는 r i g h t no! 탁해서 보니까 저기 다 <웃음> 그래도 군의 습성은 단체 기합을 줍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죠. 또뭐 복장을 뭘뭐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복장도 딴 사람들은 다 장비 메고 왔는데 나는 그냥 군복만 입고 어? 또다시 기합 이게 푸시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팔굽혀펴기 그런데다가 또 제가 체력이 너무 형편없이 딸렸지 않습니까? 사실 군에 들어간 것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보다도 이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만신창이는 온몸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 번을 못합니다. 하긴 난지8 달입니다. 유산한 지한 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한, 하나를 못 해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데 다 같이 뛰는데 앞에서 시작을 해도 조금 가다 보면은 다 지나가요. 저만 그냥 뒤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막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쯤 낯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놀래가지고 울고 있을까 이 엄마를 얼마나 찾고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다가 그래 그만두자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니 우리 딸이 저렇게 기다리는데 근데 그때 또이 서진규 의리를 지킵니다 저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여기서 좌절할 수 없다 너는 포기할 수 없다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네가 구하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 누가 구해줄 것이냐? 너의 딸은 어떡하고? 그 아이의 미래도 또다시 서러움 아니냐? 나를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면서 우리 인간은 속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뛰고, 틈이 날 때마다 뛰고, 또 뛰고, 씨라고. 그러니까 온몸이 이렇게 부셔. 그리고 또한 가지 그 많은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잖아요. 외톨이가 됐잖아요. 저 때문에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그냥 이 아줌마가 그냥 그만 두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지 때문에 맨날 이렇게 발만 받고 있고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외톨이가 되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가정 일을 잘했습니다. 훈련을 어릴 때부터 빨래다리고 막 그냥 세탁하고 그런 거를 무척 잘했습니다 식모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복을 완전히 그냥 여기가 그냥 손만 대면 딱빌 정도로 나를 세우고 딱 머리 짧게 자르고 군화를 그냥 얼마나 잘 닦았는지 거기에 파리가 앉았다 그대로 미끄러지고 이렇게 보고 모양을 보고 또 교관들이나 젊은 다 사람들이 아주 샤한 군인인 줄 알아요 입만 안 열면 은 바보처럼 안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청소를 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는 막 심사할 때 청소 먼지 하나만 있어도 막귀압쓰고 그러던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걸 도와줬어요. 다리미질도 해주고 구나도 닦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벌을 덜 받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는 아이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두달후 우리가 졸업할 때그 200명 중에서 이 28살 된 아줌마가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1등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발견은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그래 그나오자가 이 200명 중에서 1등을 한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해보자. 그리고 군에서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오기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환경 속에서 또 비교를 하잖아요. 장교들 보니까 나는 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장교들 보니까 뭐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아는 것도 덜 있고, 내가 일은 진짜 죽도록 잘하는데, 왜난저 사람한테 맨날 yes sir, yes, yes ma'am 하고, 그리고 또, 또 월급도 나보다 훨씬 많고 대우도 좋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장교에 도전했습니다 남자들과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장교훈련이 사병훈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진규에는 그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은 사병훈련에 임할 때는 저는 준비되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교훈련을 할 때는 이미 서진규는 강철워원으로 체력이 단련돼 있었습니다.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전 중대에서 1등은 못했지만 소대에서 1등하면서 1981년 3월 21일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군입니다. 미군의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신모로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에 간지 딱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소위로 임관을 한 후에 나중에 독일에서 근무하고 소대장, 한국에서 소대장, 그리고 또 참모, 그리고 한국에서 중대장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군에는 지역 전문가라는 게 있어요 지역 전문가는 아, 말하자면 대사관의 무관들 그런 사람들이 지역 전문가 일을 하고 또 연락장교 그걸 하는데 제도가 참 좋습니다 처음에 그 나라의 말을 가르쳐줍니다 1년 동안 월급 다 주면서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보내줍니다 월급 다 주면서 학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그 나라로 보내서 상급 언어를 가르치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냥 그외국까지도 출장비 줘가면서 출장을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아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했더니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내가 진짜 우수한 장교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하고 워싱턴으로 그냥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가서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고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안됩니까? 이 사람 말이 그래요. 이 지역 전문가로는 우리가 여자를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미국은 평등사회 아닙니까? 왜 안됩니까? 그랬더니 아 미군은 평등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미군을 대표해서 함께 일을 해야 할그 사람들은 남존여비 사상에 북져져 있는 한국 남자들과 일본 남자들입니다. 더구나 당신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출신 아닙니까? 일본 남자들이 당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작전상 이것이 불리한 걸 아는데 그리고 여자를 뽑아본 적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말된다고 여기저기서 끄덕끄막 고개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탄탄한 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틈새가 있습니다. 그 서진기는 그 틈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만약에 영국에서 세처수상이 한국에 왔다 일본에 왔다 그러면 당신은 한국의 남자들이 일본의 남자들이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일본의 수상이 그 여자를 보고 당신 여자니까 같이 일할 수 없어 당신은 한국 남자들이 일본 남자들이 그렇게 바보 멍텅구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작그나마 애국심이 있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이 협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데 그까지 상대가 여자만 어떻고 흑인이면 어떻습니까 만약 그게 걸려서 일을 못하겠다면 그 사람은 당장 옷을 벗어야죠 이 나라가 자기의 장난감입니까 그리고 미국도 우습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긍을 합니까 그리고 해봤습니까 여자를 뽑아봤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미국 군이 할 것은 저를 남자 장교들을 밀어주듯이 똑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지만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줬어 당신을 우리가 믿어보겠어 실험 케이스로 그래서 서진규에게는 엄청난 또 다른 사명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를 하면은 다른 우수한 미군 장교들이 갈 길이 여자들이 갈 길이 막혀버립니다 제 책에서 얘기하듯이 나는 어떤 목표가 생기면 은세 가지 리스트를 만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 제가 일본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아주 잘합니다 저 한국말 잘하죠? 그래서 일본말로 배우게 했는데 만트레 이 캘리포니아 아,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 가서 일본말을 배우는데 그 학교가 생긴 지 48년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을 하려면 읽기 듣기 말하기 세 가지를 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서진규가 졸업할 때그세 가지에 다 만점을 맞아서 기록을 만들어 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그 일본말을 배우고 이번에는 서진규는 하바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지 15년 만에 다섯 군데를 옮겨가니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내가 하바드에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 미국에서도 하바드 하면 깜빡합니다 한국, 일본 깜빡 아닙니까 특히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은 영어에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하바드에 엄청나게 이렇게 굽히고 들어갑니다 만능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바드에 지원서를 냈는데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와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 두 군데 다 도전장을 냈는데 이두 군데 다 합격 이 마흔 초반 아줌마가 두 군데 다 합격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 근데 두 군데는 갈수 없고 한 군데 밖에 못 가니까 한 군데는 못 갑니다 하고 사인을 하는데 팔이 떨려서 내 쉬운 이름이 안 써져요 원체 글씨도 못 쓰지만 은 이게 안 써져요 가발 공장 직공 시시한 대학 빠치만 봐도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가 지금 세계의 엄청난 학교인 하바드에 여긴 안 갑니다 하고 사인을 합니다 꿈이냐 생지냐 그리고 하바드에 들어가면서 사실 서진규 항상 용감한 거 아닙니다 겁쟁이입니다 딱 시작을 하는데 막 떨려요 야어떡하다가 내가 이렇게 스며들어오긴 했는데 할수 있을까? 이거 세계의 수제들이 모인 곳인데. 그리고 하바드는 하나도 안 봐줘요. 이게 내가 나이가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이 스무 살이 위입니다. 거기다가 한국말, 이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봐줘요. 거기서 자신을 잃어갈 때 제가 또 서진규 와서 또 저를 위로해줍니다. 넌할수 있어. 네가 지금 이뤄낸 그걸 한번 내다봐라. 꿈같은 얘기 아니냐 네가 언제 옛날에 하바드 꿈이나 꿨었느냐 봐라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들어가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 거기에 틈새가 있다 넌할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는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죽도록 그리고 2년 후 A-학점으로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석사학위를 따고 나니까 이게 또 그냥 꿈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아이, 박사 도전을 한번 해봐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또매력 있잖아요 어렵다니까 더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도전을 했더니 우리 학과가 History and East Asian Languages라는 과인데 전 세계에서 수제들이한 32명이 지원했는데 거기서 두명만 뽑는데 그 50%가 이 마흔 중반의 이 한국의 아줌마 근데 합격은 했지만 은 서진규는 군에서 보낸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나는 군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저희 딸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둘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명함 있잖아요 우리.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명함을 주면 은 철저히 읽습니다. 읽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명함, 이제 일본 말고 명함 쪽에다가 이렇게 써요. 그 사람들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다가 하바도 다이가구인 하카세 카페 자이가구추 하바도 대학원 막사과정 재학 중딱 쓰고 그 다음에 미육군 소령 그때는 이제 소령으로 벌써 진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명함을 주면 이 사람들이 보자마자 뭐 스쿠이 데스네아나하바도노하카세 같아. 소련이 배군노, 쇼사도노. 고에됐어요다시家 가족은 이젠 쇼카시다인 데스카라. 뭐 데리고 가서 자기 막 친척이고 뭐, 아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신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또안 됩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참 신나던 것은 일본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어, 일본 어떤 유지들이 저를 집으로 막 초청을 해요. 그 자기 별장으로. 그래서 저희 딸하고 같이 가니까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 그 별장에 이제 그 동네의 유지들을 다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70이 넘은 분, 80이 넘은 분 일제시대에 그냥 한국에서 그, 총독부에서 일했던 분뭐 이런 사람들 막 2차 대전에서 참가했던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았는데 거기서 여자는 저와 딸둘 밖에 그리고 이 음식 날라다 주는 사람 근데 우리를 상좌에다 앉히고 그 사람들이 그 70, 80이 된 남자분들이 무릎을 딱 꿇고 딱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와 신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 징용으로 일본의 강제노동자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죽을 고비를 몇번 넘겼습니다 활주로를 지으면서 장질부사 걸려있는 사람을 죽으라고 내버려뒀는데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받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사, 그분의 딸이 그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선생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20년 군을 접고, 어, 하바드로 박사과정 때문에 20년 하면 우리가 연금이 생기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하바드로 돌아가서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딸이 처음에 그 아이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초등학교 때는 저처럼 꼴찌에서 맴맴 돌던 아인데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뭐 한국말, 영어, 일본말 능통하게 되고 그 학생회장에다가 또 미국 대통령상 탔죠. 1995년에 한국신문에도 났을 텐데 미국이 해마다 250만명 중에서 141명이 뽑혀서 대통령 상을 탑니다 거기에 제스민 성아초 저의 딸 뽑혀가지고 백악관 가서 클린턴하고만 악수까지 하고 상 받아왔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하버드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바드를 좀 우습게 보다가 이제는 뭐, 나 같은 내가 가서 두 군데나 석사하기, 뭐 A-학점 뭐 박사하기. 야, 하바드 별볼일 없는데구나. 진짜 겉에 이름만 뻔 들으면. 그랬더니 우리 딸이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 딸이 떨어지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아, 내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딸은 조지타운으로 갔고 저는 하버드로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저희 딸이 다시 저와 참여하게 되고 하버드로 전학을 했습니다 2학년 때 2학년이 끝나면서 17대 1의 비율을 뚫고 하버드로 와서 모녀가 나란히 공부하는 하버드의 역사를 세웠고 그 아이는 2000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하기 전에도 대학교에 있으면서 미국에는 대학생들이 자기가 학비를 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밖에서 막 노동 일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학비 돼요. 저희 딸도 하버드그 비싼 학비, 그거 되느라고 ROTC 4년을 했는데 4년 연속 이게 또 한국의 비 대단합니다. 4년 연속 남자애들쯤에서 1등을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2만 3천불씩 받으면서 그 나중에 뭐 웨이트리스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돈을 모지라는 건 충당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버드 2000년에 졸업하고 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선서를 받은 사람이 하바드 동상 앞에서 내가 선배라고 해서 그 아이의 미군 입대 선서를 받습니다. 미군에서 엄마가 이렇게 딸의 선서를 받은 건 역사상 아마 처음이었고 또 하바드에서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미군 대위입니다. 미사일 장교 여러분들 아시죠? 그 걸프전에 유명해졌던 페이트리 거기 대위로서 지금 중대장으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을 아주 한국의 민족의 피를 세상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한두 가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디서 강연을 하러 갔었어요 대학교에 강연을 하러 갔더니 대학생들 중에 하나가 끝나고 질문을 하는데 손을 들어 선생님 저는 미국이 싫습니다 나는 소련도 싫습니다 이큰 나라들은 우리 한국을 너무도 무시하고 칫밟았습니다 나는 미국이라면 치가 떨립니다 내가 미군복을딱 입고 강연을 하는데 다약도 전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스마일을 잊지 않죠 그 분노 참 멋있다 그 반항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그것이 여러분을 아주 이렇게 세울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사실이다. 미국이 한국을 분단했다. 미국이 한국과 소련과 같이 결과적으로 38선을 그은 것은 미국입니다. 소련과 함께 그것을 아주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6.25 때, 6.25가 터졌을 때 미군이 와서 한국군을 도왔습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련이 공산주의가 세계가 공산화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게 무서워서 놔둘 수가 없어서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만이 중요한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위치 미국의 위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미 반미 계란으로 바위 깨깁니다 아무것도 성사되는 게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맞대어서 지금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전쟁을 할 힘이 없습니다. 부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제가 국제외교사가 전공 아닙니까? 국제외교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비정한 곳이 많습니다. 배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는 정말로 비정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뭔가 어제 약속을 했으면 은 내일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를 지키려 할 거고 또 나쁜 사람은 안 지킬 거고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는 다릅니다 그들이 물론 대표를 하는 외교관들은 인간이지만 은 그들은 자기 소신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나라와 확실히 약속을 했다 해도 내일 그것이 만약에 변수가 생겨서 자기 나라에 해가 된다 그러면 안면 바꾸고 안 지킵니다 그것이 국제관계입니다 1882년인가요? 그때 한미수호조약을 맺었었죠 근데 1895년에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지 않습니까? 1905년에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서 아주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905년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있죠. 미국과 일본 간의 조약. 한국과 철서까지 약속을 했지만 1905년 미국은 한국을 배신합니다.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은 필리핀 식민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일본이 필리핀을 먹으려 한다면 은 미국이 와서 보호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건드리지 마라. 대신 조선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자기네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나는 고개를 돌릴 테니까 조선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1945년 그리고 49년쯤인가요? 그때 중국이 완전히 모택동이 이겨서 공산국이 되었죠 그때 미국은 중국 모택동 정부에 맞서서 타이완과 협상을 맺었습니다. 국교를 맺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타이완과 국교를 맺고 이의리에 대한민국 타이완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초반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과 손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타이완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했습니다. 이 의리의 대한민국도 따라서 중국과 국교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일본도 일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재해가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무조건 반미 우리 지금 준비됐습니까? 유령이라는 영화에서 얘기하듯이 핵을 가지고 오키나와를 그대로 폭발시켜버려 우리도 한 번은 이렇게 복수를 좀 해주자 그런데 다른 주인공이 말리지 않습니까? 시원하겠죠 오키나와를 그냥 그대로 휩쓸어버리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오키나와를 말살을 시켜버리면 은 미국은 일본에게 그린 라이프를 줍니다 한국을 쳐도 좋다 우리도 참여하겠다 대한민국 세계에 일어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외교적인 어떤 뚜렷한 위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멋진 바항아가 되세요 멋진 만항하는 그저 그저 그냥 그때 그렇게 돌출하지 않습니다. 복사하려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창원과 다를 법없지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를 기약하십시오. 그러나 그 당시 그 미래가 내가 준비가 될 그때까지 지금 해야 할 일은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힘을 키워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인재들을 왜 차별로서 낭비를 합니까 그런 낭비할 여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인재를 키우고 그리고 내 나라 대한민국 내 자손들이 일어설 땅 그걸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섰을 때 그때 가서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식민지 아직도 있습니다 채체는 러시아의 식민지입니다. 티베트, 중국의 식민지입니다. 거기서 온 아이들은 하바드에서도 정말로 불쌍합니다. 지 나라가 없기에 이것이 현실입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지 말고 탄탄한 칸크리트, 시멘트 그 위에다가 성을 쌓아십시오. 그리고 내 나라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왕의 게임을 하려면 이기는 게임을 하세요 작전도 잘 짜고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먼나를내 자손들이 단단하게 자유롭게 자신있게 외국에 가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황우석 박사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세계가 못하는 일을 해내서 세계가 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제가 중요한 요점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요점은 인생관입니다 첫째 우리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여자로 남자로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둘째,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에서도 아무런 선택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서진규, 틀림없이 죽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죽습니다. 셋째, 우리 인간에게는 이승에서 살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넷째, 그러나 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고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결정한다. 감사합니다.